오또 오랜만에 우리가 또 우리말의 소중함도 한번 일깨워 볼겸 하루 종일 우리말만 해보면 어떨까 나는 어, 제안을 말.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인씨 포토존한거 1-1점 나 마이너스 한 거.. 어. 아니지.. 어, 어. <웃음> 아마 아니, 아니.. 맘스터치 하나 둘 셋! 엄마스터치 <웃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왜 이렇게> <웃음> 안녕하세요, 친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어디에 왔죠? 덕수궁 와봤습니다. 맞아, 저희 덕수궁에 처음 와봤어요, 살면서. 근데 보니까뭐 기와 같은 것들 많고 예뻐요. 굉장히 한국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우리 내가 찍었던 영상 중에 우리말 참교 영상 기억나요? 나 우리 교회 애기들이랑 어, 우리말 기지하면서. 우리말의 약간 소중함을 다시 일깨웠던 그런 음. 영상이 있었어요. 아 복상에서 막물총 쏘고 막아요 어, 네, 오늘 또 음. 오랜만에 우리가 또 우리말의 소중함도 한번 일깨워볼 겸 음. 하루 종일 우리말만 해보면 어떨까? 어, 우리말만. 는 말...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가뿐히 받아들일 네. 네. 네. 그런데 우리말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좀 규칙에 정해서 음. 우리가 우리말만 하되 만약 외국어를 한다 그러면은 벌점을 받는 거예요, 이정신. 그래서 저녁 먹을 때까지 벌점을 합산을 해서 벌점이 더 많은 사람이 저녁 식사를 또는 거지 음. 얼마가 나오든 뭘 먹든 싸야 돼 가뿐하죠 할수 네. 있습니다 오케 벌점 1점 싸셨어요? 아 진짜 알잖아요 <웃음> 그러면 오늘 데이트 브이로그도 즐겨주세요 마이너스 1점 왜? 데이트 브이로그 데이... 데이트 브이로그 뭐로 바꿔요? 브이로그가 <웃음> 영상 일기고 데이트가 만나만나 지금까지는 무역을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만남 명상 일기일기 음... 재밌게 와주세요 시작합니다 잠깐만 음... 여러분 저희는 덕수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입장권 돈안 냈어요 맞아요 이게 또 나이가 응. 어리면은 입장료를 안 받더라고요 만 24세 이하는 이번 년도 여기 참 잘했어요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는데 마스크를 안 써요 어.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도 눈치를 안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어, 오랜만에 습어요. 그리고 어색할 줄 아는데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우리 얘기하면서 혹시 영어 썼어요? 아니요 모르겠죠? 안 썼어 안 썼지 나도 안썼는난 확실히 안 썼어요 나도 안 썼어요 <웃음> 이랬는데 편집해보니까 <웃음> <웃음> 저 찍어요? 네 예쁘게 찍어요 어떻게 찍어도 예뻐요 오 저기 예쁘다 저기 포토존 저기로 가자 뭐라고? 저기 예쁘다고 그니까 뭐라고? 저 예쁘다고 그 전에 뭐라 했는데 아, 저기 예쁘다고 <웃음> 포토존이라 했잖아요 아아니었어요 저기요 정인씨 포토존이 아. 아니라 사진 무대입니다 사진 무대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이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점? 도와주는 <웃음> 뭐 <하는> 거야 <웃음> 그러면 정인씨 포토존 한거 마이너스 1점 나 마이너스 한거아 어. <웃음> 아니지 아니, 아니 당신 다시. 단점 이점 <웃음> 당신 당신 <웃음> 포토존 한거 벌점 1점 나 마이너스 한거 1점 벌점 1점 당신 마이너스 또 1점 나보 뭐 1점 당신 또 1점 당신 마이너스 3점 나 마이너스 2점 어? 마이너스 아 <웃음> 동점 이죠 쉽지 않네 동점입니다 여러분 그죠 오케이 둘다 어? 벌점 방금 뭐라고 했어요? 네? <웃음> 오케이 아 끝나네 여기 다 담겼어요. 어 <웃음> 알겠습니다. 네. 감점, 5점. 저 감점, 4점. 4점, 5점. 오케이. 아. 감점. <웃음> <웃음> 메롱. 여기 분수 예쁘다. 여기서 사진 찍어 줄게. 좋아. 너무 슬퍼했어. 사... <웃음> 이게 이게 진짜 습관이야. 그러니까 많이 습관이 돼 있지. 야, 오늘 립밤을 안 발라가지고 어? 립밤? 입술? 로 말할 수 있잖아요 마야... 입술 보습제 아, 쉽지 않네요 저녁 뭐 먹을래요?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뭐 하시죠? 아, 사실... 아, 이거 따졌세요 다시... 와 너무 예쁘다. 뭘 원하시는 거데 지금? 거의, 거의 뮤직뱅크 같아요. 어, 영어... 빠바바밤 뭐라 그요 음악 은행이라 그래요? 그렇게 불러요? <웃음> 예전부터 일기 가요를 좋아해요 덕수궁 석조전 대안제국 역사관을 가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사전 이야기 필수래요 다들 잘 알아보십시오 저는 피이기 때문에 영어들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J인데 본인이 항상 J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J 기질이 조금도 없어요 그거 저에 대한 모욕이에요 지금 <웃음> 저 애들 다 알아요? 어? 저는 웬만하면 알죠 근데 진짜? 느낌이 딱 그래요 항상 됐고요 우리 둘다 지금 벌써 다 쌓였어요 지금 아직 제가 이기고 있어 네, 셀카를 잘못 찍겠다 아 벌써 배고파 여기 약간 그 서울의 그 핫플 말고 그 명, 명소 명소 있나 명소? 아들입니다 네? 명소요? 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명소 없나요? 제가 아는 거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면 어, 제가 한번 누리소통망을 통하여서 한번 놀라우신다. 명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단어를 알고 계세요? 예, 네, 그럼요. 맛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뭐 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자, 제가... 시민 최진원 씨, 안녕하세요. 인터뷰 어? 가능하실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혹시 뭐 하시는 중이세요? 어 저는 지금 누리소통망을 통하여서 덕수궁 맛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누리소통망이요? 네, 혹시 맞습니다. 무슨 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네,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디가 유명하다고요? 승리의 도담? 광고 아니고요 광고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는 참고로 진짜 잘 몰라서 가는 곳에 주변 맛집을 검색해서 간답니다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 나누는 방식 음식점 찾을 때 옛날 사람은 네이버 지도를 통해 찾고 요즘 사람은 들 인스타그램을 통해 찾는다 둘다잘못 주면요? 그러면 퓨전 여기 보쌈 팔고, 김치찜 팔고 <웃음> 자 저녁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그렇다니까? 이게 그냥 생각하고 말해도 어? 이거 왜어 싶은 게 아니, 있어 아니 게 쓸데없이 쓰는 외국가 너무 많아 어 아니 내가 아까 이막뭐얘기하려는데긴가민가해서 계속 얘기 안 했거든 그거는 그냥 그냥 <웃음> 진행이 좀.. 죄송합니다 <웃음> 네 여러분 저희는 음식점을 정했습니다 아까 그수육파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 전화해보고 지금 자리 있다 그래가지고 응. 네, 먹으러 갑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가는데 또 그냥 가면 또 심심하니까 작은 놀이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정희씨 아, 어떤 놀이냐 우리가 또 음식점을 가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음식점들이 쓸데없이 외로워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외국어로 된 음식점을 상호명을 한국어로 바꾸는 게임이요 어. 네, 3초 안에 맞추시면 됩니다 할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조스 떡볶이 하나 둘 셋. 사어 떡볶이. 아 어, 정답. 맘스터치 하나 둘 셋. 엄마 스토리. <웃음> 어왜 이렇게 느끼? 상당히 <웃음> 부담스럽네. 자 에그 드랍 하나 둘 셋. 계란 떨어진. <웃음> 뭘, 뭐야? 나계 그렇게 계란 떨어지는 거막 계란 계란 폭탄 계란 떨어진 거 그런 거. 잘하시네. 서브웨이 하나 둘 셋. 지식자 진짜... 네? 뭐죠? 자 정인씨 지식이 탈로났고요 서브웨이는 지하철입니다 아 맞다 맞다 블루보틀 하나 둘셋 파란 불병? 어 맞아요 <웃음> <웃음> 진짜 마지막 제일 어려운 문제 있어요 TGIF 하나 둘셋 몰라요 <웃음> 이게 줄임말인데 Thanks God It's Friday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일이에요 잘 지으셨는데 그렇죠. 6문제 중에 4문제 네 맞추셨으니까요 들어갈때 뽀뽀 4번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김시점에서 와요 정인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아 진짜? 어. 빠진 것 같았죠? 어, 어. 어. 다이어트 했더니 좀 괜찮나? 정인씨 그 다이어트가 아니라 식단 조절입니다 아직도 진행하는거였어요 <웃음> 네, 그럼요 어. 아직 계산 안 했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김치찜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웃음> 맛있겠다 아, 진짜. 비주얼 미쳤다 진짜 맛있겠다. 파전 김치찜 고쌈까지 <웃음>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뜯어먹자 <웃음> 아, 빨리 먹고 싶게 음. 행복이 두가지가 있어 하 나는 음. 나랑 같이 있는 게 진짜 요즘 딱 그게 내 제가 제일 큰 행복인 건 나랑 같이 맛있는 아, 그러면서. 잘거 먹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잘 드셨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아우 배불러. 아정인이밥 어. 사주려고 졌습니다 사실 몇 점인지는 몰라요. 근데 딱봐도 제가 진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순순하게 순순히 즐겼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네.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요. <웃음>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요거. 오늘 또 함께한 소강이 어떠셨나요? 저번에 우리 한글날 맞이해서 어. 찍었을 때도 느낀 점이긴 한데 생각을 하고 한국말을 하려고 해도 그 속에 너무 외로랑 외국어가 많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고 웬만하면 진짜 한국어를 아끼는 마음으로 맞아요. 한국말을 해보도록 하는 게 좋겠다 맞아요 좋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쓸데없이 외래어를, 외국어를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우리말을 조금 더 사랑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주차장에 다 도착을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남 영상 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바이 일상을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해